안녕하십니까 CNC 전문 채널을 꿈꾸는 치우밥입니다 어,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얘들입니다 얘들 가공하는 것을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어, 얘가 1차 가공이 끝난 상태예요 어, 얘는 죄송스럽게도 영상 준비를 못했어요 처음부터 영상을 계획했던 건 아니고 얘를 깎다가 문득 제가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가 어떤 건지는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영상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이 제품을 가공할 때 사용한 사이클 코드가 G71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G71이나 7 3뭐7 4그 외에 여러 가지 사이클 코드가 있는데 이 사이클 코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공이 끝난 다음에는 초기점으로 복귀를 한다는 거예요 초기점으로 복귀를 해서 여기에서 내가 지정한 이원점이나 1원점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흔히 코드 작성을 할때 처음에는 신압대를 피해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초기점에 되돌아 왔을 때 다시 심압대를 피해서 가야 된다는 걸 깜빡해요 그래가지고 심압대하고 간섭이 일어나서 공구가 파손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탐삭 진행 중간에 장비를 정지시켜가지고 인서트를 교체하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셔가지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도움이 안 됐다 그러면 싫어요? 띡! 싫어요? 아닙니다 아시죠? 구독 누르셔가지고 제 다른 영상들도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영상이 한개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마저도 없다. 그러면 댓글로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영상 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수 있도록 업로드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사랑에 비해서 제 영상이 그만한 퀄리티가 있는지 저 스스로도 항상 반문하고 또 반문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통해서 지도해 주시고 또 충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성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CNC 전문 채널을 꿈꾸는 치우밥입니다